안녕하세요. 초보왕이에요. 매일 저녁 6시에는 초보왕이 여러분의 골프를 쉽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원래 7시였는데 퇴근하면서 보고 연습하러 가면 좋겠다는 라 의견이 있어서 6시로 1시간 앞당긴 점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절대 스윙까지 배웠네요. 그래서 한 나흘간을 할애를 해서 L2L 스윙 아이언, L2L 스윙 드라이버, 절대 스윙 아이언, 절대 스윙 드라이버에 연습 방법까지 여러분들이 익혀 봤습니다. 계속 해야 돼요. L2L과 절대 스윙 5단계는 너무너무 너무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러면 L2L 스윙과 절대 스윙 5단계 꺾어들어 떨고 뻗어 피니쉬 이 5단계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스윙의 프레임을 의미해요. 어떤 프레임을 짜 놨어요. 이제는 뭔가 스윙의 틀을 잡은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소프트웨어를 넣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내 운동 감각을 넣어야 하는데 그게 바로 태풍 스윙입니다. 그런데 뭐 절대 태풍 이런 단어 보면 굉장히 생소하잖아요. 도대체 쟤는 왜뭔 이름이 이렇게 많아? 다 이거 제가 10년 전부터 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구력이 10년 됐다라는 분들은 이 영상들을 보면서 골프를 발전시켰다는 점, 여러분 내용 배워 보시면 아 그랬구나 하시게 될 겁니다. 오늘은 태풍 스윙 개요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태풍 스윙. 절대 스윙에 이은 태풍 스윙. 태풍 하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게 굉장히 바람도 세고 그리고 일반 폭풍하고 다른 건 태풍의 눈이 있어서 그 눈의 이동 방향에 따라 큰 반경을 가지고 돌아다닌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건 바로 태풍의 눈이다. 태풍의 눈의 사이즈는 뭐 헥토파스칼 뭐 어떻게 하는지 저는 잘 몰라요. 주소 들은 거가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소형 태풍도 있을 수 있고 수증기를 더 먹으면 대형 태풍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태풍스윙은 태풍의 상징이 태풍의 눈이라면 태풍스윙의 눈의 역할을 하는 건 바로 손입니다. 제가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레슨이 손 쓰지 마라. 그 레슨이에요. 손 쓰지 마라. 손 쓰지 마세요. 손 장난하지 마라. 아니 세상에 어떤 스포츠가 손으로 하는 스포츠가 손을 안 쓰고 발로 하는 스포츠가 발을 안 씁니까? 그렇죠. 그리고 어떠한 스피드를 요하는 운동이 어떻게 스냅이라는 걸 쓰질 않아요. 손을 안 쓰고 어떻게 스냅을 만들 거면 손을 안 쓰고 어떻게 스피드를 만들 거예요. 하지만 이걸 과하게 쓰면 안 된다라는 의미에서 손 장난하지. 말아라는 의미가 있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들은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걸 약간 다르게 이해를 해요 그래서 손을 절대 쓰면 안 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손을 쓰지 않는 골프는 죽은 골프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태풍 스윙을 가르쳐 드리지 않은 이유는 손 쓰는 거에 익숙해지면 내가 몸에 대한 프레임을 짜는 데 있어서 좀 어색해요 왜손에 익숙해져 있으면 뭔가 힘든 걸 하기 싫어해 그래서 제가 절대 스윙 5단계로 프레임을 먼저 짠 겁니다 아시겠죠 자 태풍 스윙 태풍이 태풍인 이유는 태풍의 눈이 있다. 그런데 손이 태풍의 눈의 역할을 한다.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서 손잘 보시는 거예요. 여기서 봅니다. 약간 비틀고 덮고 비틀고 덮고 비틀고 덮어요. 손으로 비틀고 물론 팔뚝도 약간씩 돌아가요. 근데 손목으로 이렇게 뒤집어 덮어 뒤집어, 덮어. 이제 태풍의 눈이 시작하는 거예요. 뒤집어, 덮어. 아직 이 태풍은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수증기가 없기 때문에. 수증기가 없는 건 스윙 크기의 어떤 백스윙의 위치 에너지가 아직 없어요. 둘. 자, 계속 돌려요. 손으로, 손목으로 돌려요. 자, 손목으로 돌리는 거예요. 손목으로, 손목으로. 똑같이 대칭되게. 손목으로. 그럼 여기서 이제 또 질문해요. 어떤 손으로 하는 게 좋습니까? 그럼 이게 작은 스윙은 전체적으로 왼손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왼손, 왼손, 왼손, 왼손도 요 아래쪽에다 걸어서 왼손 아래쪽이 충분히 얘 방향을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하나 오른손으로 하면 이건 쉬운데 이거 할때좀막 아래 중심을 잡기가 되게 힘들어요. 근데 왼손으로 딱 걸어놓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뒤집어, 덮어, 뒤집어, 덮어, 덮어, 덮어, 뒤집어, 덮어 그럼 여기서 좀 크게 가면 뒤집어, 덮어, 뒤집어, 덮어, 뒤집어, 덮어, 뒤집어, 덮어, 뒤집어, 덮어. 그러면 처음에 했던 이 손목은 손으로 했던 거는 작은 스윙이죠? 네, 팔뚝이 들어가면 중형 사이즈가 돼요. 팔뚝, 팔뚝, 팔뚝, 팔뚝. 그 다음에 어깨, 어깨, 어깨 뒤집어, 덮어. 지금 손은 살아있어요, 안살아있어 당연히 살아있죠. 손으로 이미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뭐안 움직이고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 손, 손. 팔, 팔, 팔. 대형 태풍, 어깨, 어깨, 어깨, 어깨. 어깨로, 어깨로 가고, 어깨로 가도 이미 소형 태풍 때 손의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죠. 그 다음에 초대형 태풍. 몸통. 몸통. 몸통. 몸통. 여기에서 굉장한 메시지가 있죠? 몸통 할 때는 손을 돌린다고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돌린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안 돌아가는 게 아니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태풍의 눈은 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큰 쪽의 수증기에 집중을 해주면 이미 눈은 계속 돌고 있어요. 자, 봅니다. 이거는 어, 여러분들이 골프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병옥 프로가 또는 옥 선생이 생각하는 모든 스윙의 철학이 태풍 스윙에 들어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자, 여기서 가서 자, 소형 태풍 한번 가볼게요. 공 어디다 놔도 상관없어요. 가운데다 두고 자, 여기서 손목으로 이런 식으로 가주는 거죠. 또, 이걸 뭐 일명 똑딱볼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배운 똑딱볼은 절대로 배워서는 안 되는 이유는, 똑딱볼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이유. 그 방식으로. 손목을 죽여놓고 이렇게 치라고 해요. 거의 로보트처럼. 그럼 여러분들은 그때부터 완전히 10년, 잃어버린 10년을 획득하셨습니다. 가, 그러니까 띵! 후! 축하합니다. 그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자, 손목으로 이렇게 쳤어요. 소형. 그 다음에, 이제 팔뚝으로 가보는 거죠 자 소형의 소목 이었으면 팔뚝만 가는 건 중형 이런식으로 제가 뭐라고 했어요 태풍 스윙의 대표적인 구호는 뒤집어 덮어 자 팔뚝으로 전체적으로 팔뚝으로 뒤집어 팔뚝으로 덮어 그러니까 소형 태풍일 때는 손목으로 뒤집어 덮어 중형 태풍일 때는 여기 앞에 어암 포함 있죠 어암으로 뒤집어 덮어 그 다음에 대형 태풍일 때는 어깨로 그럼 이때는 손 신경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왜? 다 되고 있거든. 그러니까 꽉 잡지 말란 얘기예요. 다 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어깨로 뒤집어 덮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소형 태풍부터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 다음에 초대형 태풍은 몸통이 가는 거죠. 이때는 어깨를 신경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몸통이 돌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몸통으로 돌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몸통에 의해서 도는데 팔뚝, 어깨, 뭐 손목 이게 유기적으로 돈다는 거예요. 이해 되셨어요? 그래서 소형태풍으로 시작을 해서 중형태풍, 팔뚝, 대형태풍, 어깨, 초대형태풍, 몸통으로 만들다 보면 스윙이 어떤 형식으로 나오냐면 여기에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나는 대형태풍, 그러니까 어깨태풍을 해야 되겠다. 이제는 제가 이름을 붙일 때 팔뚝태풍, 어깨태풍, 몸통태풍 그렇게 붙일 거거든요. 근데 이제 초대형 뭐 중형 그런 이름도 붙이면서 알아듣기 쉽게 해 드릴게요. 그럼 어깨 태풍. 이런 식으로 어깨 태풍만 들어가고 싶으면 어깨 태풍으로 들어가고. 유연성이 훨씬 더 좋아서 내가 좀할수 있겠다 싶으면 초대형 태풍으로 들어가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자 무조건 뒤집어 덮어 해요. 이런 식으로 쭉 쳐서. 이번엔 저는 대형 태풍으로 쳤거든요. 그럼 여러분들께 이제 레슨을 드리다 보면 어 뒷부분에 나에게 맞는 태풍 사이즈 찾기 라는 주제도 이제 나올 거예요한 어, 이번주 토요일 쯤 나오겠다 왜냐면 여섯번째 레슨 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 여러분들이 찾아서 배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태풍 수행의 개요 손목이 죽으면 태풍의 눈은 손목이에요, 손목 이에요 손목 손손 손이 죽어 있으면 여러분들은 죽은 스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손 쓰지 말하는 사람은 뭐 교습관은 아니면 지인들은 무조건 걸러야 돼요. 절대로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손은 반드시 써야 돼요. 손은 불과 같아요. 불은 잘 쓰면 되는 거지 안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태풍스윙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오늘 드렸습니다. 그래서 왼손 주로 왼손으로 뒤집어 덮어 뒤집어 덮어 오른손은 사실은 뒤집는 것보다는 덮는데 역할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뒤집어 덮어 뒤집어, 덮어, 왼손으로 뒤집어, 덮어. 엄지도 떼고 다 떼도 아래 세 손가락으로도 할수 있어요. 이렇게 뒤집어, 덮어, 뒤집어, 덮어, 뒤집어. 왼쪽에서 덮어, 뒤집어, 덮어. 하루에 뒤집어, 덮어를 이렇게 해서 500개씩. 뒤집어, 덮어, 그렇다여기서막 뒤집어, 덮어. 이거 힘들죠? 딱 잡은 상태에서 뒤집어, 덮어. 과하게 못 뒤집고 과하게 못 덮어요. 덮어, 뒤집어. 덮어 뒤집어 덮어 이 연습은 정말 많이 하셔야 합니다. 아셨죠? 오늘 진짜 여러분들은 행운의 레슨 시리즈로 들어가신 거예요. 어, 왜냐하면 제가 다 던진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어, 초보왕을 하게 된건 제가 이렇게 그제 레슨이 쭉 분산이 돼 있었거든요. 뭐 태풍 스윙도 있고 절대 스윙도 있고 목 스윙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포뮬러 시리즈도 있고 한데 이걸 갖다 지금 시리즈로 쫙 연결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보왕 안에 다 집어넣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차근차근 배우시면 진짜 많은 걸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병옥이 생각하는 골프가 무엇인지도 여러분들 함께 공감대를 만드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 이제 소형 태풍으로 진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지금까지 이병욱 골프학교 o 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초보왕이었습니다.